좋아. 좋아. 좋아 좋아하시겠지 다들 아, 우리 브이앱 알람을 듣고 이렇게 아, 들어가 보셨을래 내 아침에 눈뜨어 이게 아, 뭐야? 한국 10시가... 아니야 지금 막 직장에 계신 언제... 분들이나 언제... 학교에 계신 분들아 많을 것아침이 아니고 오... 아, 10시 10시 반 학교에 있는 분들은 수업 도중에 보는 건가한 2교시 정도 쉬는 시간을 지금, 와, 몇 지금 11시 17분이야 벌써 만명 가까이 됐었어요뭐1명 진짜? 단올님을좀 나... 심하게 했어 아 나... 뭐야? 좀 <웃음> <진짜> 많이 심하게 <웃음> 7 0요명인데아 <웃음> 뭐야 7천명이데만명 되면 은렇이 그래 진짜? 네. 만명 되면 많이 기다렸어 단올림 안에서 해오 8,000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i n g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o o 네. 네. 네, yes, yeah, i g o o d n o o i o o i o 오케이 회 오케이 에 v e say hello Hi, Hi. Hi. Hi. 둘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이다아시 yes. 씨가 <laughs> 그냥 사실 이름 불러오고 싶었어요 좋아요 <웃음> 여긴 뉴욕이니까 <웃음> 저희 오늘 다다다녀왔습 <갔다> <웃음> 저희 드디어 루비크라 <웃음> 재밌었어요. 진짜 음. 영상으로만 봤던 그 쇼를 음. 우비가막 앉아서 보고 있으면 꾸며진 거고 감성스러운 거고 너무, 어, 너무 유니크한 거. 모델분들도 음. 너무 다 멋있으셔가지고 진짜. 진짜 보면서 옷도 너무 예쁘고눈 앞에 눈 앞에서 이렇게 휙휙 가시는데 와. <웃음> <그렇지>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모델 한분한 한 분씩 워킹 스타일 다른 거. 맞아. 다 그니까. 저, 저, 이런 감성 그래.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옷도 음. 너무, 너무 되게. 그냥 연기하시는 느낌 피로, 파란색 그래서, 엔주얼, 이렇게 어, 이어링 한번볼줄 어. 알았는데 진짜. 나는 그 모자 <웃음> <웃음> 모델분들 뿐만이 아니라 꼭 참석하실 맞아. 분들도 다 완전 응. 모델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네. 너무 멋있고 멋있는 분들 너무 많이 오셔서 또그 사이에 저희 이지 네. 친구들이 갔잖아요 정말 <목소리> 쇼 보려고 했지? 착석해서 앉았는데 마중편에다다 다 나직은 와다 아, 너무 팬들도 많은 저희 되게 팬처럼 팬심으로 되게 설렜었어요 응. 앉아있는데 진짜 <목소리> 설렜어요 대준호 선배님을 너무 응원했어요 <목소리> 맞아, 진짜 맞아요 잘 들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멋있으셨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이번 쇼가 다들 처음? 그쵸. 근데 아, 루이비통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연관이에요 저희 초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너무 잊지 못했네요 다른 곳에서 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쇼에 그게 그게 있었어요 그쇼 어디지? JFK공항에서 했는데 거기 자, 그냥 안에가 다 식물들로 뒤덮혀 있었고 맞아요. 막 노래도 웅장하게 빰빰빰 나온 모델들 빰빰빰 얘기 들어보니까 응. 식물 종류가 2,700까지? 그것도다 하나하나 다 직접 하신 거라고. 쇼 그리고 시작할 때 이게 공항이어서 그런지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도 약간 이국하는 음. 소리? 그 음, 약간 스 음, 취미 음, 약간 그러 약간 공항 이런 거였어 저희가 그효과처럼 되게 그게 난 되게 컸어 응. 진짜 어? 자기가 올렸어 진짜, 진짜 비행기 뜨는 느낌 어떤 분이 유나 출국할 때 공항에서 모델워킹 한 건가요?라고 신 <웃음> <웃음> 유나가 패션쇼를 보면서 자기도 <웃음> 뛰쳐나갈 거니까 너무 <웃음> 웃 <웃음> 다 워킹하는데 그냥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 진짜 옷도 그렇고 솔직히 평상복은 아니고 정말 하고 근데 의자가 그게 베이스가 커서 그런지 의자도 같이 울렸단 말이에요. 음악 소리 때문에 번번번리린데 같이 뛰쳐나가서. 응. <웃음> 걷고 싶었어요. <웃음> 이렇게 눈빛 먼저. <웃음> 완전 진짜 멋있었어. 저희 오늘 의상 컨셉도 짜니었어요. 저희 완전 다 멋있게 입어가지고. <웃음> 저희 네. 사진인스타내 있는데 어디 떴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 착장 보셨나요 저희 다다섯 오셨... 오셨... 명이 약간 다르게 되게 멋있게 유통해서 저희 한 명만 해 주셨는데 우리 레오파드도 다들 레오파드가 이렇게 들어 있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진또 네. 갑자기 계속 만나서 네, 네. 좋았어요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응. 저희 o n e y social w 보 s poor. To me, this m o n e 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s give it out a s e n d i 많이 down. I don't c a r 너무 h e last one. So, I could play. I'm not s u r 같 i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옆에 봤는데 리언니 얼굴이 딱 그리고 그리고 딱 창을 문 열었는데 햇빛이 싹 오면서 막 뉴욕 거리에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고 그리고 룸 서비스를 시켜서 맛있는 걸 먹고 또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쇼를 보러 갔는데 글쎄 다 멋있는 사람들만 네, 있었어. 있었어 정말 응.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 맞신기했고 진짜 멋있었어 네. 응. 리아 응. yeah, I love you 3000 아, 스윗 so <웃음> 언니 오늘 진짜 요정 같지 않아요? 아 제가 오늘 머리를 좀 꼬불꼬불하게 웨이브를 꼬불꼬불. 꼬불꼬불. 넣어봤어 오, 제 할머니 주디 아닌데, 누구세요? <웃음> <웃음> 나오세요. <웃음> 어제, 고방워서 하신 분. 아, 그리고 제 할머니는요? 주디 할머니. 주디 할머니. 오늘 행복하니 사진 많이 올려줘! 하셨는데 인제다포기 아, 이제 업로드 당첨부터 말로 올라올거에요 두두두두두두 저희 오늘 사진 진짜 많이 진짜 찍어서 예쁘게 나온거 골라야 해요 기다려주세요 어이, 우리 아우니 엘프 같아요 파지 엘프 같아요 왜요? 약간 도비? 도비? 도비? 도비, <웃음> 도비. <웃음> 도비 여기 호텔이잖아요 <웃음> 야, 마지막. 음, <웃음> 음, <양말 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서로, hasn't mind you, John. 그러면, do w 찍 a t you s n e a 누 put away the boys over there. Hats. Hats. Hats. 찍어 t s Hats. Hats. h 엄씨인가요 어머 어머 엄니지지요엄지를 입고 자 있는 거 뭐, 엄청, 엄청 예쁜거엄는 예쁜 아, 거. 아, 그런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엄청 예쁜. 예 우리 남자를 생각할 줄엄시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지엄 음, 음, 음, 루시. 엄 음, 루시. 엄. <웃음> 음, 루시. 엄 음. 루시. 음. <목소리도> 지금 류진이 난장이 같대요. <웃음> 네, 감사해요. 러고 있는지 몰랐어. It's it, I love you three thousand. t h r e h a n 세 이거? <웃음> 아, 이거? 아, 이거? I'm k i 이 d i n g m e 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이 아,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화이팅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이이 있었는데 제 3학년때제 영어 이름이 제니였어요. 나도 친구 중에 제니 있었어. 응. 지금도 하이 텐션.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밤이거든요. <웃음> 저희는 이제 여기 시차에 완벽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하이 텐션. 기간이. 하이 텐션 기간이에요. 저희 첫날에는 하이 텐션 기간 바뀌었어요. 댓글 나와. 다들 먹고 싶은 <웃음> 막 한국 음식 생각하고 이러지 않나? 진짜 어제 난 진짜 많이 생각했어 왜냐면 네. 여기 주식이 거의 밀가루. 밀가루 음식이기 때문에 뭔가 저는 네. 갑자기 스쳐지지 어 <웃음> 저는 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웃음> 냉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제 냉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냉면이랑 갈비랑 맞아. 맞아 냉면이랑 갈비랑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요 딱 이렇게 싹 내가, 내가 지금 채영에 물어보자마자 음. 갑자기 나 원래 이렇게 훅훅 이잖아. 갑자기 참치 김치찌개가 딱 스쳐지나갔어 김치찌개 맛있지 <웃음> 지금 딱 흰짤밥이랑 소고기 와 진짜 먹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나 돼지고기 <웃음> 김치찌개 끓일 수 있는 제옆이 올림픽 올림픽은 근데 다들 인정하고 지니지 않는 것 같아요 올림은 <웃음> 진짜 나도 모르게 저희 숙소에서 진지. 진짜 많이 해먹어요 우리 다 같이 <웃음> 한번베트남려면 월남쌈 먹으러? 미엔남 <웃음> 우리 수수가 베트남에서. 가게 된다면 월남쌈 먹방. 아, <웃음> 찍어볼게 근데 월남쌈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채소 다듬어 넣고 아, 안에 그거. 속재료만 오리고기 넣고, 두부 넣로 닭가슴살 넣고 소스 맛있으니까. <웃음> 예지 비냉이야, 물냉이야? 어, 저는 하나, 둘, 셋. 물냉이입니다. 나도 어. 물냉이야. 야 물냉이 진짜 짱이에요. 비냉도 너무 맛있는. 데난 비냉 시켜서 옆에 친구 물냉이. 저도 약간 그런 파이요. 지금 그리 여러분 하트 땡. 와. 다들 이러면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웃음> 나도 빨리 하트 주나 이거. 약간 비냉하고 물냉이면 유나가 말한 대로 비냉은 이제 미안하지만 옆친구 거를 뺏어먹는 편이고 나도 물냉을 내걸로 <웃음> 시키 그런 거. 것도 있죠 짜장면 짬뽕 하면은 저는 짜장면을 시켜서 아. 짬뽕을 뺏어먹는 <웃음> 짜장면은 짬뽕도 짜장면은, 어, 제가 짜장면은 먹고, 내가 먹고 짜장면은 내가 먹고 유나 짬뽕 시키게 하고 <웃음> 맞아 우리 언니가 그니 냉면 하니까 갈비도 갈비인데 아 갈비. 갈비도 갈비인데 저는 요즘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요. 나 그래. 갈비 진짜 맛있지 삼겹살도. LA 갈비 진짜 LA 갈비 먹으러 가자. LA 갈비 진짜 좋아. 그래 우리, 우리 한번 LA 가자. 우리 채식은 최식인데 <웃음> 저희는 육식도 육식이라서 저희 모두 <웃음> 다잘 먹습니다. 너아제 wow. right 지금 아피쇼 uh, 모르겠어 쇼에서 이맛이아 쇼? 아, right. 아 그거겠지 okay. okay. 이거 귀여운데? Thank you <웃음> 콩국수 좋아하나? 콩국수 저희 엄마가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좋아하는 난안먹어어 <웃음> 콩국수 맛있어 완전 전주의 맛집이잖아 전주에 콩국수 맛집이 있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근데 진짜 콩국수 맛있는데 너무 진짜 맛있어 완전 고소하고 국물 진짜 그냥 맛있어 응. 콩국수 나는 콩국수 잘못먹어 왜? 응? 나 두부도 잘먹어아 맞아 맞아 아, 그런 식감이랑 나는 아, 있어. 두부랑 콩 진짜 좋아했 그럼 너, 너는 진짜 좋아할 맛이야 근데 국수를 잘안 좋아해요. 룸커 국수면 저는 냉면도 안 먹고, 전 저희가 약간 안 좋은 것보다 많이 못 먹지 않아? 너도 그거야? 동치미 싫고, 냉면 싫고, 왜? 왜? 싫어하는 건 아닌데, <웃음> 내가 먹었을 먹었죠. 냉면 사줄게 예지야 언니가 북한가서 기술 배우줄 북한은? 북냉면아 진짜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언제든지 만약입니다 <웃음> 음, 그럼 전뭐사주시겠 타보 월남쌈 여러분 생일 원픽 저희가 얼마 전에 또그 얘기를 들었어요 유기농을 드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개랄? 기름도 직접 짜는 그런 유기농 <웃음> 기름으로 드셔야 됩니다. 몸에 피리님이 드셨습니다 네, 피부가 엄청 좋아진대요. 맞아. 그리고 흰머리도 안 나온다고. 머리숱이 막 너무 많아졌더니. <웃음> 저도 꼭 열심히 해서 저희 아버지 유기농으로만 사드릴 거예요. 유기농으로만. 근데 우리 에리얼. 윤아 에리얼 <웃음> 티셔츠 몇 개예요? n o 저희가 e 그저께 디즈니스토어를 r <웃음> 이스 o 어에서 갔는데 어제? r So, you're not a teacher. y o 딱 멈췄어. 가 t a teacher. You're not a teacher. You're not a t e a y e n o 장 o 가지고 회사. 돌려 있는 거지? 잠자는너도아이 정도는 너무 좋아. 이 정도는 너아이 정도는 아이는 너무 좋아. 이 정도는 너무 는 너무 좋아. 이정이구도작물다 좋아. 해 옥수수, 너자 고구마 <웃음> 진짜 저 고구마 맛이 잘해요 너무 오세요 <웃음> Joanne? Joan, Joanne? Joanne, h e is married. o y t h n o u are m i e She is m a r r She i r <웃음> <웃음> <왜 돼요>? <웃음> <웃음> <웃음> 고구마 농사 지는 사람 볼게 있어요. 진짜요? 언니를 <웃음> 위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진짜요. 근데 여 건물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횡단보도나 신호등 아니면 표지판 이런 색깔들이 저는 뉴욕 바이브야. 예. 진짜. 진짜 무슨 필터로 이렇게 시야를. 약간 빈티지한 좀화가 정말 진짜. 눈에 많이 담당하려고 어려워요. 음. 음. 이제 곧 자는데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여기 응원 한마디 5만 여기 1만 1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어. 1만 1만 세요 1만 1만 1만 1오 1만 1만 1만 1만 1만 이만 1만 1오1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런 걸 위해서 V LIVE를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녁에 딱 하는 그랬어요. 거예요 맞아요. 아침 오전에 기분 좋게 하루 힘내서 시작하시라고 점심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주식. 또 인스타에 사진들 많이 찍었던 거 어, 네. 네. 공유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중간중간에 음.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를 <웃음> 하트도 눌러주시고 우리가 하트도 날려드리기 전 힘내시래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딱끝녕는녕지 이렇게 딱녕트다 안녕 안 이렇게 안녕 안녕 안녕 딱딱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어. 안녕 안녕 안녕 안이 안녕 안녕 걸녕 안녕 띵띵띵띵 띵띵띵 띵그 띵띵띵띵 할때 그래 좋다 띵띵띵띵 어 하트 하트? 하고, 네. 하고 날리자 는서하트를 아, 아, 하는 거야 띵띵띵띵 어. 어. 어. 아, <댜가> 아, 그 맞춰서 트안 된다